안녕하세요 <웃음> 오랜만이에요 <웃음> 이게 오늘 감자 이거 알감자조림을 하려고 그런데 이걸 우리 친구가 어? 시골에서 왔다고 이거를 주네요 그래서 이걸 알감자조림을 할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게 또 빨간 감자를 또 많이 심더라고 근데 이게 빨간 감자가 하얀 것보다 더 버금버글하니 버근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감자를 솥에다 붓고 이거 깨끗이 찼어요 깨끗이 물에다가 응. 어?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시치면 돼요. 어, 이제 멸치물. 내가 멸치, 내가 멸치 그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넣어서 끓였어요. 근데 그냥 물 붓는 것보다 멸치물로 붓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내가 이거 해보니까 한 300ml 물을 한 300ml 붓고 이게 너무 많나? 300ml 정도 붓고 간장은 200ml. 간장 200ml가 아니라 참, 100ml다, 100ml. 반. 이게 쫄아야 되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짜요. 100ml. 그리고, 엿. 일단 3개부터 넣고, 이제 식용유를 좀 넣고,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음, 매실 액키스이 매실 액키스를 넣어야 좀 깊은 맛이 나더라고 너무 많이 넣으면 시니까 이것만 넣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불로 졸이면 돼요 파찜 썰고 음, 고추도 좀 매콤하게 매콤하게 고추도 조금 이거 매콤.. 매콤하게 안 하려면은 고추 안 넣어도 돼요 음, 됐어 짠 자, 이게 너무 쫄았다 이렇게 쫄았을 때 조금 달게 드시고 싶은 사람은 입맛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마늘 조금 넣어주고, 고추, 그 다음에 파. 그래서 이거 졸여주면 되는데, 뚜껑은 열고. 아, 물이, 이게 지금 물이 조금 더 졸아버렸네. 물을 좀 넣어야겠다. 하다가 졸어, 이게 좀, 어, 덜 달라 싶으면 엿을 조금 더 넣어도 되고, 이게 하다보면 좀더졸 때가 있어요. 그럼 물을 이렇게 조금 더 붓고 졸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 조금 짭조름하네요. 근데 싱겁게 드시려면 은 간장을 좀돌보어야겠어요 간장을 50ml만 부어도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100ml 부었는데 조금 짭조름하네. 간장을 50ml만 부고 하세요. 국물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국물이 약간 어, 남아있을 때에 이제 불을 끄면 돼. 이거 조금 더 졸일게요. 조금 더 졸이자. 참기름 이게 감자가 빨가니까 색이 더 진하게 보이네 이렇게 알감자조림 완성했습니다 감사해요